이번에 노트북을 새로 구입했거든요. 컴퓨터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하고 영상 편집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영상으로 컴퓨터 조립부터 시작해서 제가 조금 배웠거든요.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노트북을 이렇게 구매를 해 봤습니다 이 노트북은 레노버에서 나온 노트북인데 모델명은 저도 지금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성비가 좋다고 이렇게 나와서 구입을 해 봤거든요 저 같은 컴퓨터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 분해를 해 가지고 램도 업그레이드 하고 SSD도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트북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뭐 노트북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은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우선이라 가지고 근데 요즘 노트북이 조금 되게 가볍게 나오거든요 뭐 진짜 무겁다 무겁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조금 가벼운 느낌 일단 전체적인 외형을 조금 보겠습니다 여기를 챙기면 완전 평면으로 이렇게 펴지거든요 여기는 뭐 카메라? 카메라가 있는 것, 같은 것 같습니다 일단 윈도우는 나중에 깔도록 하고 SSD랑 이렇게 램을 추가적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노트북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분해하다가 지금 해먹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에 나사만 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부터 일단 좀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힌지를 이렇게 제껴거든요. 이게 이쪽으로 맞은편에 좀잘안 되는데 여기 살짝 하니까 이게 카드 구멍이 살짝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제껴니까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. 오. 일단은 이쪽이 안 되면 이쪽이라도 한번 잘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쪽을 공략하면서 살짝 살짝 벌려가면 될것 같습니다. 괜히 또 힘을 하다가 이게 뭐 컴퓨터한테 달려먹거든요 이 앞쪽까지는 되게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조금 빡실 것 같네요 여기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내려가거든요 솔직히 좀 빡시네요 여기서 혹시라도 좀 부러질까봐 이게 힌지를 뜯는 방법을 알았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 코너를 공략을 했습니다 이쪽이 안 돼서 이쪽을 공략해 가지고 여기 레노버 노트북을 보시면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 뒤쪽을 공략했습니다 뒤쪽을 쫙 뜯으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딱 올라오더라고요 아이게 진짜 꿀팁인데 뭐든지 뭐 요리든 뭐든 안될 때는 한번 생각을 한번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르게 시도도 해보고 됐다, 됐다, 됐다. 어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제가 여기 SSD를 여기 설치할 를 생각이거든요.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램이 있습니다. 여기 램이 있고 여기는 어, M M .2. 요 부위가 되게 안 빠집니다. 그래서 요끝 끝을 왔다갔다 요거 좀 땡기고 땡기고 땡기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밀었거든요. 특히 요 부위를 하실 때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뒤에 선이 딱더안 밀리게끔 이렇게 딱 빡빡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렇다고 요 밑에 걸 요거 푸는 방법이 있는데. 그렇게 하기는 조금 더 일이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메인보드의 전원을 뺐습니다 전원 빼고 이제 여기에 메모리를 끼우고 아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제 램을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. 램 같은 경우에는 DDR4 지금 8기가를 구매를 했거든요 끼워 가지고 쫙 하면 네 끝났습니다 하드디스크는 250기가로 준비를 했거든요 음 일단 요거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지금 음, 요렇게 딱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여기를 좀 풀어야 될것 같거든요 컴퓨터 내부에 나사를 확인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진짜 많이 잃어버려 가지고 그냥 없시막 연결도 막 뚜껑 닫았는데 나사가 남고 이런 적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을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사를 어느 정도 정리를 좀해 놓은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면 카메라로 내가 원하는 나사 부분을 어디를 뺐는지 한번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렇게 안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빠지 빠지네요. 네. 이렇게 그냥 네.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빠지거든요. 이렇게 안 맞나? <웃음> 뭐 일단 예 이렇게 예 이렇게 그냥 끼우는 것 같은데요. 사실 이런 노트북은 진짜 부품 하나하나 이런 납땜 같은 것도 되게 정밀하게 돼 있어가지고, 솔직히 잘못 이렇게 드라이브로 이렇게 쑤셔버리면 또 고장이 이렇게, 나사가 쫙잘안 들어가면 또 구멍을 또안 맞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. 그때는 한번 좀 바꿔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. 마지막에 또 기억하실 거는 여기 메인보드 선을 다시 또 결합을 해줘야 되거든요. 이게 굉장히 빡빡합니다. 이게. 제가 딱 해본 결과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괜히 선이라도 하나 찜판하면 이거 아, 됐습니다 일단 뒤에서부터 가는 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나사만 끼우면 끝나거든요 뭐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이제 윈도우를 한번 깔아 봤거든요 윈도우를 깔아보고 뭐 메모리랑 이렇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뭐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노트북을 이렇게 사서 업그레이드부터 시작해 가지고 윈도우까지 다 깔아 봤는데 시간은 조금 걸렸습니다 하지만 뭐 초보자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영상편집용으로 이렇게 노트북을 구입했는데요 어, 앞으로 뭐 프리미어 프로도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해 보고 영상 편집까지 하고 한달 정도 사용한 후에 간략하게 남아 리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